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심동보 자유국TV 어, 팬 여러분 자 심동보 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심동보 제독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 우리 지금 표지 사진을 보니까 땡-2019-Q-2020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웃음> <웃음> 어, 그래서 <그게> 지금 <웃음> 그 보시면 땡-2019-Q-2020인데 그 저희가 올해 1월 1, 1월 2일날, 그, 이제, 방송을, 예, 이제 예, 2019년도 예. 첫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때, 예, 예. 그 그러니까 사기쇼 그만하라. 예, 원... 북한 비핵화 사기쇼 그만하라. 예, 예. 근데 지금 다, 오, 뭐, 죄송합니다. 완전히... 사기쇼, 이제, 맹, 맹하게 드러나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뭐, 뭐가 있냐. 저기 또,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나오고. <웃음> 예, 그 뒤로 이제 해가지고 뭐, 돌아온 예. 거는 뭐, 북한 평양방송이 그랬잖아요. 예. 저 평화국을 멍텅구리. 어, 아, 멍텅구리. 남조선, 뭐, 저, 당국자. 당국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예. 근데 뭐, 야 어? 평화국을 멍텅구리 그 말이, 예. 북한에서 이제 평양방송으로 그냥 때리뿌렸는데 예. 저는 그 음. 말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북한 말을 공감한다는 것도 참, 저도 좀 불행인데, <웃음> 북한이 그냥 정의해버렸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남쪽 대통령이라고 예. 작년 9.19 그 평양 정상회담 가서 예. 그 5.1 경기장에서 평양 주민들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그이야기 그 했잖아요. 자기, 예. 자기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그런데 예. 그 남쪽 대통령 정의를 북한에서 자가 해줘 그랬어요. 아, 멍텅구리 평화국을. 앞에 아. 하나 수식으로 붙이면 가짜. 예. 가짜 평화국을 멍텅구리. <웃음> 어, 그리고 그 그도 그, 그 이전에도 뭐라고 그랬죠? 금먹은 예. 그, 그 개. 예. 뭐 삶은 소대가리가 암천대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뭐. 이거 아니야 북한이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 김정은을 눈치 보면서 네. 잘해줬잖아요. 네. 이거 하면 뭐 경계로 이렇게 이렇게 다뭐 남북 초도 도로 연결하고 뭐 일단 온갖 얘기를 했는데 네. 금강산 관광 그, 그, 재개하고 말이죠. 그, 그다음에 저 개성공장도 뭐 재가동하고 이런 하나도 된게 없단 말이야. 네. 화가 났겠죠. 네. 오직 열이 받쳤으면 그건 음. 또 막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네. 저 김정은 눈에는요. 네. 일찍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해진 거예요. 아. 재킷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시급을 네.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그 김정은이는 이 아주 정직한 청년인 것 같아요. <웃음> 왜냐하면 비핵화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어. 본인 입으로는 비핵화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네. 네. 우리가 그냥 그 이야기를 그죠. 어떻게 뭐지연어낸 거죠. 지어내가지고 그죠. 뭐, 정의원 국가, 뭐, 실제이 작년에 3월달에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걸 발표를 예.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예. 미국까지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음. 그리 똑같은데, 전부 지금 보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 하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붕 예, 예, 예. 띄운 거예요. 예. 해가지고 막 평화가 다온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 딱 보니까 와질 끝이야 그런데 응. 지금 이 김정은이도 육자회담하고 있었으면 한미일 북중로 해가지고 3대3으로 육자회담하고 있었으면 오래 살았을 건데 문재인 거짓말에 속어가지고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바람에 아니 저얘도 저 비핵화 안 하면 죽게 생긴 거 아닌 거지. 그 거죠. 그 김정은이도 내가 보니까 뚜껑이 열렸고요. <웃음> 트럼프 대통령도. 네, 뚜껑 열렸고. 완전 뚜껑 이 열렸어요. 시니핑도 뚜껑 이 열렸고. 그, 다 뚜껑 열렸 국민도, 국민들도 뚜껑 열렸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그거를 지금 경제협력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잖아. 그리고 무슨 어제 그 공수집으로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금의 절전 27일은 또그 선거법 비리 비례, 예. 비례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내년 총선에서 예. 자유두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예. 의석은 더 가져가겠다는 꼼수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4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나머지 저 민주당 2종대3종대4종대5종대까지줄 세워가지고 의석좀더 주는 걸로 해가지고 예. 한번 꼬댕기는 음.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 선거법을 말단되는 거를 한 마디로 국민 주권을 무시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완전 국회가 상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 상여처럼 생긴 국회 안에서 장사 지낸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는. 장사, 예. 장사 지낸 거예요. 민주주의. 그럼 국민 주권을 완전히 강탈이 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선거제도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정치의 관은 아니지만은 예. 제1야당이 예. 그렇게 극복을 반대하는 선거법을 합의한 적이 없답니다. <웃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예. 없고. 예. 왜냐하면 선거제도를 완전히 틀을 바꾸는데 제일 <웃음> 야당이 그 반대하는 거를 그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파독죄예 자파독죄 예. 그런 데다가 공수증법이라는 희한한 법을 해가지고 예. 이게 지금 그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은다 예. 전문가들의 법률 그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위헌이위는 위헌적인 위원, 예. 요소가 너무 많고 한마디로 예. 검찰이나 예. 경찰이나 수사 중인 거 예. 정권에서 불리한 거는 공수증로다 받아가지고 예. 거기서 다 빼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반대로 정적 제거용으로 이걸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맨날 그, 히틀러, 예예. 그, 낫지, 그, 저, 개수탑 있잖아요. 예예. 비밀경찰. 예예. 거기서 그냥 다잡아들어간거 아니야. 음. 북한 보위부도 마찬가지, 북한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국 공안경찰. 중국, 중국에. 음. 예? 뭐 이런 거 전부 다 공산극근 또는 예예. 전체주의 낫지. 이런 데서 쓰던 제도를, 예. 아니, 대맹천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예. 이걸 해가지고, 지금 말이야, 선거 공작부터 해가지고, 3위로 부정선거보다 10배, 100배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울산, 지방선, 그 다음에 제주도시사까지 노는데, 예. 부정선거로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무차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 예. 왜? 예. 대통령까지 열루 있거든.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대통령이 지시 안 하고 그런 예.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의사분단하게 경찰부터 사법, 그렇죠. 검찰 경찰까지. 예. 다 총동원돼 가지고 음. 그다음에 저 민주당까지 말이에요 예. 다 연루돼 예. 있는 게다그 같잖아요 예. 그공수조생기다무척부리겠다는 거야 예. 왜냐면 이게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저 공작에 죽으면 지금 그게 사실이면 말이에요 예. 조사해가지고다 드러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정황만 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빼도 먹도 못하게 연루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 자기가 제일 스스로 제일 친한친구고뭐그 울산 지금 시장이 음. 당선되면은 예. 자기가 평생 소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신행독재 체제하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클났거든. 예. 그러니까 검찰이 맡겨놨다가 이거 완전히 자기까지 감옥 갈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공소죄를 만들어 가지고 싼 거를 다 해가지고 다무차뿌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시원한 게 옛날에 그저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뭐 뇌물 사건 있었는데 그때도. 수사가 문재인 그때 정 민정소 청그 청와대 정무수행가민정수행가뭐 네. 문재인으로 수사가 갈라고 하니까는 노무현 통해 자살해 가지고 그냥 그뭐뭐 뭐, 그렇죠. 화장하고 그렇죠. 묻어 버리고그래고 그리고 드루킹 뭐, 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그것도 뭐노회찬 이야기 나오다가 노회찬 자살하고 그뭐또 화장하고 묻어버리고 그게 뭐, 뭐 자살인지 솔직히 자살인지 그죠? 자살로 다 이제 위장을 올라, 다 장하고 네. 있으니까 자살로 기정 사실이 됐는데. 네. 그게 해서의혹을제기하는게꽤 많거든요. 예, 예. 다 묻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상한, 문재인만 지금 엮이면은 전부 다, 다 죽어나가든지 뭐 이렇게 덮어, 덮어버리겠다. <웃음>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 지금 통과시켰는데, 뭐 저거 이제 조직하고 하면 뭐한 7월, 한 7개월 걸린다면서요. 내년 7월에. 내년 7월에 이제 출범한다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구먼요. 근데 검찰이 그 전에 다 잡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수사 속도를 어, 엄청나게 어, 빨리 그, 예. 생각해, 어느 어, 어, 조사가 거의 그 중요한 조사는 다한상태고 예, 예, 예. 그 기소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그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예. 왜냐면 뭐 이걸 오늘날 보도 때또 되었고 대검에서 대검찰청에서 공식 입장을 냈잖아요. 예. 공수처도 이거 반대한다고. 예, 예. 그런데 이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 그, 보, 본능이 작용했으든, 예. 뭐, 뭐, 정의, 어떤 거법치 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든, 예예. 이거 하여튼, 저, 수사 중인 사건은, 예. 빨리, 그, 음.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내년 예. 4.15 총선 전까지 최소한, 이거 예. 결말을 낼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지금 제가 봤을 때공소처법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모가지 댕강댕강 당하려가는상황아 왜냐면 성, 내년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가반을 획득을 못하고, 여러분, 예. 음. 자유민주 진영에서 과반이핵 예.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부멸하게 될수 있어요. 부멸하게 될수 있죠. 공수처를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당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되냐면은 지금 우리 울산, 그 울산 부시장 구속되는 게 원래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을 할 때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선거법 그 위반이 그제 공소시효가 육 개월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음. 이 사람이 지금 구속 기, 어, 기소가 되고 하는 게이 민주당이 옛날에 그제 뭐야 국정원 직원들 뭐 댓글 뭐뭐 여론조작 예. 뭐 그거 어떻게 어뭐 이게 잡으려고 공무원들이 선거 조작 선거에 개입한 거는 공소시효를 1 0 년으로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십 아, 그래, 그래. 년으로 예, 늘리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송철호를 아 지금 저기 아, 송철호는가요 송초로. 울산 부시장을 이 구속을 시키려면은 지금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이 공범이 된 거고 음. 공아그 주범이 된 거고 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이 음. 그 주범을 구속 주범에 엮여있는 공범으로서 이 울산 부시장을 구속, 지금,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 줄줄이 지금 다 구속되게 생긴. 그러니까, 이제, 백운우, 그, 당시 민정 비서관이. 예, 예. 그거를 이제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룹 되어 있고. 예, 그 위에 예. 조국 민정 수석이 있고요. 예. 그 위에는 뭐 비술장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백운우 민정 비서관이 검찰에서 약간 그 냄새를, 그, 자기가 잘못하면 다둘러쓰고 예, 예. 어, 제일, 그, 저, 주, 저 중재를. 예, 예. 중부를 받을 것 같다 하는 예. 걸 벗어나기 위해서 예. 위에 그냥 답풀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응,어를 예. 할 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 놓어보면요. 그거 지금 조국. 뭐 문재인 대통령, 조국, 뭐 이런 사람 당연히, 예. 어, 저, 음식을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조국도, 아이 내가 한거 아니라고 또, 또 뭐, 그하고 서로 핑퐁 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공이 튀다 보면 위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웃음> 선거법을 얘들 바꿨는데, 지금 뭐야 정의당이 뒤통수 맞았다고 뭐 열받다가 방방 뜨고 있는데 정의당은 뭡니까 내년에 지금 뭐 지난번에 뭐몸 팔고 저기 뭐돈 주고 몸 팔고 <웃음> 뭐뭐뭐뭐 몸대몸대 주고 돈대 주고 뭐그 발언 아, 미국, 때문에 미국, 미국 지칭해서 예 미국 지칭해 가지고 우리가 방위비 인상 때문에 어, 방위비 인상 해 주니까 예. 돈대 주고 몸대 주고 뭐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걔들은 이제 영원히 걔그 거기를 그, 그 찍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 면돈대 주고 몸대 주고 그거 나가요, 아가씨들, 뭐, 창년아,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표현인데, 누가 그, 그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은 사라진다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민, 저기, 민주당이 뒤통수 맞해가지고 민주노총이 직접 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얘기도 <웃음> 있더고요 민주당이 직접 당을 만들겠다 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하고, 이, 저기, 이제, 싸움이 되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어, 이, 저기, 이중대로서, 비례민주당으로서, 저기 뭐 개들이 되든지 뭐저 민주노총이 되든지 뭐 그래도 뭐 정의당은 사라지니까 정의당은 뭐뭐 뭐 되는 겁니까 좀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겠다고 뭐 치고받고 뭐 싸우고 하다 보면은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그 민심이 이 여론조사 결과 가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저 예. 이제 예. 리얼미터 같은데 예. 저는 리얼미터그 여론 그 조사기관에 대해서 예. 그뭐 특히 저 자유우파 쪽에서는. 예. 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예.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리얼미터를 예. 상당히, 왜냐면, 그, 그동안 실직이 보여주거든요. 예. 선거 여론조사나 이게 제일 정확하게 맞춘, 추 예. 적중한, 저, 여론, 대표적인 여론조사회사가 예. 저, 리얼미터예요그러니 예.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예. 50%를 조금, 오히려 최근에 또 상승해둔 걸로 나오잖아요. 예.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근데 문제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자유 애국 세력 있잖아요 음. 자유한국당 예, 예, 그 예. 대표적인 예. 자유한국제일 야당이니까 예. 이게 일반한 국민 그여런 민심을 예.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예. 사람들이 마음이 안가그러니까 예. 이게 그 지지율이 정체 거의 정체돼 있어요 약간의 아, 예. 뭐 오르내리만 음.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경향을 보면요 정체돼 있다니까 그리고 음. 한교안 어~ 자유한국당 대표회한 지지율도 그렇고 예. 당의단체 지지율도 그렇다 이~ 예. 왜, 왜 그렇나 이거 쫙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이반한 민심이 어디 붙을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범 자유 우파의 정치 이게 그~ 결사체가요 예. 나와야 돼 에이. 그리고 그래서 그~ 내년 총선에서 그~ 저~ 좌파든 우파든 말이에요. 예. 그 승패는 결국 예. 통합이, 그 통합, 통합, 범통합해서 이제 이 청구를 1대1로 개루는 개념인데 예. 지금 저 민주당 쪽은요, 예. 똘똘똘로 거의 뭉치 있어요. 예예. 이번에 선거법 통과라든가 공소시법통과해서 보듯이 예. 나머지 사개 당이 그으로 붙어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통합이 된, 된다는 예. 얘기거든 예. 자유 한국당만 외톨이처럼 돼가지고 외롭게 싸우다가. 허약하게 이번에 완전 히 밀리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그 연장선에서 총선을 보면 돼요. 예, 예. 저는 그런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예, 예.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중 중간에 그 중도파라든가 부동층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20% 가까이 되더라고. 예, 예. 이걸 완전히 흡수해서 예. 이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구심점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 새로운. 예. 먼 보수를 아우르는 진짜 컨텐츠가 확실한 예예. 정치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그니까, 러 그런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금, 그니까, 러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탄핵을 했든 탄핵을 당했던 간에 자기들끼리 싹 치고받고 권력 같은 거 하다가 밖으로 엎어버리고 국민들 지금 이, 이 모양, 이 꼬리로, 이, 이 꼬라지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어,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옷 벗고 이선으로호텔를 이 해야되는데 예, 맞는 말씀 예. 어제 저녁에 공수처법 통과되고 12시 자정이 넘었죠 예. 12시 반에 뉴스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2시간 넘게 하고 예. 어총 의원직 사퇴를 예. 하기로 결의했다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다 의원직 사퇴서를 내더라도 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그걸 또시민에고 통과시켜야 된대요 가반수 예. 이상 예. 그 다음에, 어. 그게 안 되면은, 해계 중에는 예.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예. 비회계 중에는 <웃음> 국회의장이 그 사죄를 수리를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예. 아.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일단 총 사퇴를 예. 결의했을 정도면요. 예. 자유한국당은 해체, 해체 수술을 <웃음> <소리도 웃음> <소리도 웃음>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방해 <웃음> 존재 가치를 가치? 투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해체 해체 예. 그리고 저 국민 민심도 대다수가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잖아요 예. 그 탄핵이 잘 됐다 탄핵이 잘못됐다 예.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 절차를 다 거쳤어요 예. 그리고 그래 탄핵이 됐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 어, 소속 정당 예. 같이 같이 탄핵됐다고 보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탄핵당 정당이야 그러니까 예. 당연히 해체해가지고요. 예. 완전히 음, 해체 모여야 돼. 음, 음. 재창당.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모체로서 재창당하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혁신적이고, 예. 어, 핵심적인... 계획적이고, 예. 예. 국민의 민심을 어, 흡수할 수 있는 예. 어? 미래지향적인 정가, 정치결사체가 있어야 돼. 예, 예.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해체한 것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예. 자유민주 세력이 통합해가지고, 내일 총선에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지금 민주당하고, 외 사계, 저, 저, 저, 그 정당이 있잖아요. 이중대 의 정당이 있잖아요. 예예. 하고, 결로서 국민의 민심 신심을 받아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라를, 음. 다수표를 얻은 정당에서, 예. 새로 대한민국을 세워라 이거야. 아 그러니까 저, 저는 그러니까 이거 좀, 좀 답답한 게, 아니 이게 자유국당이그래가다 서울대 나온 양반들 뭐,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의사 출신들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 개인 주머니 챙기는 건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한 놈은 할복하고 그냥 자빠 할복하든지 아니면은 김도한처럼뭐 똥물이라도 갖다 뿌려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아, 그럼, 그럼 큰일니다 아니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요 내가 내가 감방 가겠다 하고 뭐아 내가 정치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 그, 뭐야, 국민들 혈세 받아가지고, 그, 활동하시는양안 중에 아그런 애들이 않다니까요. 없다는 제가 게. 제가 국회 300명이 매일, 그, 저, 3년, 그 3년 다 됐네. 예. 1월 24일, 그, 2007년 1월 24일이니까. 예. 그 3년 전에. 예. 국회의원회관에, 그, 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예. 현직 여성 대통령. 예, 예. 사진이걸려있었잖아요일 예. 1층 로비라니까. 예. 매일 300명이 지나다니면서도. 그 예. 예. 그거 보고 강의한 사람 없어요 예. 그들 중에. 그거 제가 지나가다 가 우연히 예. 그떼 가지고 던진 대로 아직도 재판 받고 있다니까 <웃음> 그런 고충을 받게 예. 됐다.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 자유 한국당의 그당 대표부터 참부 기생 충 새끼들, 기생충들 그러니까, 국민들 혈세 그 빨아먹고 기생충 새끼들인 이거 그 새끼들. 보면요. 예. 저 자유 한국당 의원이 뭐 자기 소속 예. 거기서 배출한 전그 대통령까지. 예. 빨가벗기 가지고, 예. 그런 난 것도 못 보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예. 진짜 나쁘죠. 예. 그 다음에, 그, 그, 그, 그, 당시 야당위원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민주당, 여당이지만은, 예, 예. 뭐, 정당 가릴 것 없이 그 국회의원으로 기본 인준을, 예. 그, 위반한 거예요. 도리이 아니, 비굴한 거야, 비굴한. 비굴한 거지. 그니 그 그, 그, 그, 그 현장을 말이죠. 예. 그, 외면했단 말이야. 예. 그 남대로 치면, 그, 저, 저, 사나이가 아니야. 예. 예? 아주 비굴한 거죠. 그게 선진국이라든지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요. 네. 완전 쌩미던데요. 그러니까 네. 그 진짜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은 이저 군대 갔다 왔을 건데, 고추 때라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아유, 그 제... 선진국 그 네. 어떤 도덕 기준으로 보면은, 네, 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쌩미던데도 뭐한 사람들이 네.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 네, 네, 네. 이번에 뭐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네, 네. 내년 사회로였대요.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제, 제 생각에는요, 싹다가르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예. 저, 저, 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예. 그,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안 네.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저, 오늘 신문에도 났잖아요. 예. OECD, 저, 저,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예. 북한 핵 전부 다 사기쇼에 다 놀아놨잖아요. 예. 안보로 다물너졌죠 조직도 예. 없애고 말이죠. 예. 엉망진창이 아, 예. 됐고, 한미동맹,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막, 예외적으로 안보, 대북, 뭐, 그냥 외교, 엉망진창이 됐는데, 경제가 지금 심각해요. OECD 지금 36개국 중에, 어, 재작년에 16위였대요. 예. 중간 정도 했어. 예. 지금 꼴찌에서 34위 중에요. 이 36개국 중에 34위야. 꼴찌에서. 저, 세번째야. 대한민국. 예.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폭, 폭락, 폭망했다, 경제가. 그데 내년 전망은요, 더 심각해. 이대로 가면 그리고 <웃음> 지금 멀쩡한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탈원전하고 원전 그 가동 중지하고 그 나왔잖아요. 예. 전부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원전 안전이 있잖아요. 예. 여기 가지고 두드려 버렸잖아요 이거 위험 소지가 있는 모인데 뭐 지금 예. 저 원전이 <웃음> 지금 계속 책자 하나 올해 말도 1억5천인가1조5천억이 지금 책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저 한전에서는 <웃음> 이거 저 전기료를 안올안 올리면 운영이 안 돼. 예. 그게 지금 저 총선이 있으니까 민심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총선 때까지 지금 지금 딱 그자나 보류해놨다가 총선 끝나자면자 올린다는 예. 그게 저 보도가 됐잖아요. 네, 예, 그게 지금 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예, 예. 총체적으로 지금 예. 어? 망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갖다가 내년 총선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제대로 못 받고 예. 다시 가방으로 <웃음> 차지한다. 이거 대한민국처럼 그냥 나는 망하을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예. 그, 그니까 지금 내년 총선 끝나고 저, 전통시장 혜택 폐지하고 전기차 혜택 폐지하고 전기요금 그러니까 할인 다 폐지해버리고 총선 끝나자마자 물가가 폭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선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아니, 그게 원전을 그저 월성 1호기 저 지난주에 그 가동정기, 연구가동, 연구가동중기란 말이야. 결정을 해버렸어.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월성 1호기를 어 제가 그 뭐야 가동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예. 무려 7천억을 예. 들여가지고 수명 예. 연장을 했잖아요 (7000억) 예. 날라먹은 거야 <웃음> 예. 그다음에 또 해체하는데 있잖아요 이거 예. 7천0억이던데요 예. 해체하는 데지. 아니 대한민국이 예. 국민이 낸 세금이 실쓰가 빠졌습니까 예. 아니 그 국민 돈을 갖다가 자기 자기 호주머니에서 끄낸 돈이 아니잖아요. 예. 5천만 국민이 내 세금이 예. 가지고 국가를 <웃음> 운영하면서 예. 7천억, 또 7천억, 1조 4천억이 날아가는 거야, 그냥 예예. 아무런 그것도 없이 예예. 의사결정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예예. 그 아마추어 같은 놈들한테 말이야 예예. 그렇게 저 돈을 갖다가 허랑망탕하게 쓰레기통에 처박는 <웃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미쳤다니까 미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이 엉망인데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뭐했냐고 전국에 돌면서 강연회도 하고 국민들 개몽시키고 지금 공수처법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심한 게탈교을 전부터 장, 나온 지난 3년 아니니까. 동안 문제가 아니고요 매주 예. 한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예. 공수처법 예. 그다음에 준 어, 비례 대표 연동형 선거법 예. 이거 뭐악법이라고 예. 그렇게 이 반대를 하고 예. 했는데. 제가 주장했거든. 절대 지금 어서 그거로 해가지고 보니까 네, 네. 자유한국당 그거 가지는못 네, 막는다. 못 막는다. 네. 네. 그래서 온직 총사태를 불사하고서 막아라. 예? <웃음> 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다 사퇴해버리면요. 네, 네. 국회가 못 열린대요. 네, 네. 국회법상.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국회 본회의 회복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라도 막아라 했는데 그때는 음. 가만히 있다가. 네. 다 끝나고. <웃음> 네. 공소 청포 같이 통과 다 하고 네. 고난 다음에 야밤에 은총회 해가지고 네. 총사퇴하기로 의결을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짜,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뻗어 지나고 난데 손드는 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는 제발 음. 자유한국당이다 저기 음. 민주당하고 짜고치는 고수도비라고 밖에안 보이는 거예요. 뭐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네. 저는 야 저렇게 허약하나. 음. 네. 어. 자기들은 그게 걸리는데, 예. 그리고 그 국가 이게 걸린 문제고, 국민의 주권이 걸린 문제고, 예. 소식 우리나라 정체성 자유민주주의가 걸린 문제를, 예. 어? 이게 예. 자유민주주의 절체증이 왜 이렇게 빠지는데, 그렇게 안 일을 하게 대처하느냐. 그니까, 러 어? 진짜 난감한 게그 10월 3일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쯤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들어놓겠다 하고 다 던져버렸으면 그때 했으면 어, 뒤집어졌을 건데 그때는 뭐 자기들 사진 사진 찍기 바빠가지고 관, 관중들 많이 나오니까 사진 찍고 쇼 하고 그리고 회식을, 회식을 지금 회식을 지금 그다 끝나고요 네. 내년 1월 3일 토요일이죠 네. 1월 3일 자유한국당광우집회에넣온다네 무슨 낯으로 무슨 그게, 낯으로 그것도 뒷북이야 네. 네? 네? 네. 평소에 좀 잘하지 그리고 제가요 황교안 대표가 네. 제 기억이 나는 게, 금년 2월 28일인가 9일인가요? 네. 어, 3일절 이틀 전에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네, 네. 자유한국당에 제가, 뭐, 여야가, 뭐, 어느 당 소속은 아니지만은, 네, 네. 또,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그게 실세에 있는 네. 지휘부에 얘기를 했어. 이거 저, 네. 황교안 대표하고 나와서 네. 국립회저 현충원 참배하고, 네. 3월 1일 대대적으로 집회를 하니, 예. 거기 나와서, 예. 하, 합류해서 같이, <웃음> 반 문진, 어, 정권에 대한, 거기 집회에 참석해라! 했대. 예. 안 나왔어요. 예. 그럼 지금 뒷북 치고 있는 가야 뒷북. 아, 뒷북? 아, 지금 내년 1월 3일 가서, 강화문에 가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하고, 뭐, 당원들이, 집회에 같이 참석해서, 물론, 저 정강훈, 한기총 대표 목사님이, 뭐 그걸 주로 주도를 하, 주로 하잖아요. 지금 뭐구속 얘기도 나오는데 임장 친구 됐고 네, 네, 네. 하여튼 그 자유한국들이 또드니까 참여한다는 나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실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실기를 네? 한다는 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한다는 거. 이, 이 사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정무적 감각이나 정치 감각도 없고 이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그런 깡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타먹는 사람들이라 네. 그래밖에 안, 안 보입니다, 이제. 아이,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월급만 담불, 그게. 아이, 아니, 아니, 그러면, 면, 월, 월, 월급을 안 받는다. 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제, 있다는 네, 얘기죠. 네. 예. 일반 정서적, 일반 국민 정서, 일반 정서로. 네. 예? 아니,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뭐, 황교안 대표는 여차하면 어떤 뭐, 이번 입원, 병원에 입원하는데, 뭐, 한게뭐 있다고, 시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 그, 그걸, 그걸, 그거 왜냐면, 네. 그, 그게 저, 충운 겨울날, 네. 그것도 노천에서, 네. 제가 알기로 8일인가요? 네.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 그, 그, 저, 좀 따뜻한 데서, 네. 어, 단식 하나하고 거의 두 배를. 아니, 아니요. 두, 두배데 그, 좀, 10월 4일날도 네.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황교안 초청, 황교안 그, 저기, 초청 해가지고, 그, 저기, 뭐, 뭐, <웃음> 북한 인권 관련해서 그런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도 병원 입원했다고 하고, 안 나와버렸다고. 그니까 러 뭐, 뭐, 중요한 시점에 되면 병원 에 입원하고 하니까는, 이게 도대체 아니 진짜 모, 몸을 던져야 될때몸안 던지고 엉뚱한 데 버스 다 지나가면 몸 던지고 병원에 들어 놓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내 가서 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십자가못 박혔다 이게 뭡니까 지도자는요 피 흘리고 자기가 대신 못 박히고 국민들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고 자기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그 정치인이 다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교회 나가는 뭐, 저기 국회의원들 한둘입니까? 그런데 피는 안 흘리고, 지는 고통 안 받고, 지는 월급 다 받고, 국민들은 <웃음> 거지 새끼 되고, 국민들은 거지 되고, 국민들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총선 다가오니까 분발하고 어, 쇼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답답한 게 제가 지, 지난 저 12월 28일 토요일 날요, 광화문, 저, 저, 문재인 하야 글기대, 예, 예. 그, 그게 정광 목사, 한기총 전에 시민단체의 뭐그 시간에 3 0분 있어요. 그게 예, 예. 연설해 달라고 그래서. 예, 예. 그 제가 목이 잠기버 했잖아요. 감 맞으라. 예, 예. 거기서 그 이야기 했어요. 예. 저, 기원전 587년에 10편 예. 137장인가? 그게 논데요. 예. 예, 바빌론 언덕. 아, 예, 그 노래도 있어요. 바빌론 강가에서. 아, 아. 그뭐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굉장히 그히트곡이라니까그 사중창 그 남미 부르는 노래인데요. 나는 그 노래가 그런 숨은 그 슬픈 사연인 줄 몰랐어요. 시편 박 삼십칠 장을 재구성해서 부르는 노래래요, 그게. 그게그 노래 쭉첫 구절을 보면 뭐 바빌론 강가에서 그 시온을 생각하며. 저, 눈물 줬노라, 이렇게 나와요. 아, 예, 저, 이게 왜냐면 저, 저, 저, 저, 이게 이제, 예. 이제, 그, 어, 이방신을 섬기가지고 하나님의 경물을 무시하고, 예. 유다민족이, 그, 이방, 그, 하나님 경물을 무시하 이방신을 섬긴 결과, 예.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예. 예. 바빌론에서 70년을 노예로 살았답니다. 예, 예. 그, 노예로 살면서, 예. 바빌론강키스에 앉아가지고, 예.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 그걸 향하면 눈물 줬노라. 아. 이 노는 게, 나그 노래를 딱, 그 예. 사연을 듣고, 예. 야,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요. 예. 이방신과 같은 존재는 저는 김정은이 같은 놈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이방신과 같은 다름없는 김정은을 섬기는 예.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이러다가 잘못하면 뭐, 남북 고리 명제니 뭐 이래가지고, 예. 이거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죄 없이 예.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기원전 587년에 유다 민족이 겪었던 그 예. 쓰라린 예.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 가지고 예. 정권을 심판하고 예. 올바르고 진짜 참다운 예. 정직한 정부를 예. 키워서 나라를 바로 일으키지 않으면요 예. 굉장히 큰일 난다. 예. 그래서 내년 4월 4이로 총선이, 예. 저는 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지만 이건 분명히 정확하 심판을 하지 않으면, 예. <웃음> 노예가 될 수도 있다, 노예가. 예. 북한 김정은의 예. 이방신가 같은 놈에. 예. 그 예. 하나님 된 거예요. 예. 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 예. 저는 기독교 그 신자가 아니에요. 예. 예? 뭐 성경은 저도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근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니까요. 그니까 러 이게 우리가 그 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하나님 말씀에 이제, 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악이 그 죄, 죄가 저기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방신 성경이 뭡니까? 돈! 돈몇푼 퍼주니까 좋다고, 돈만 벌면 된다고 해가지고,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기도 한번안 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내내 내 자식들 잘되게 기도하고 우리 남편 잘되게 기도하고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망령이 문 앞에 있다가 스물스물서 기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전체를 지금 다 집어 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고 저기 뭐야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 공산당 이이이 이, 이 김일성 주체 사상 교 이런 애들하고 지금 싸우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내일 아닌데 하고 있으니까 다 잡혀가게 생겼네요 그런데 그 주사파, 예. 그 김일성 그 주체 사상 예. 그주사그 추정하는 세력을 주사파라고 그러잖아요또 예. 종북, 종북. 예. 이 한마디로 암이면요 이방신을 예. 섬기는 놈들이에요. 음,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대쪽에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예. 추정하는 사람, 조국에서 저소로 사회주자라고 의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 예. 전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이 예. 뒤돌려가지고 예.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민족처럼 말이에요. 예. 안 될, 거 있어요? 그 지금 최세대로 네.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게 어긋나는 건공소처를 통해 다잡아들어가지고 그냥, 족치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어제 그러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잖아요. 특별사면. 예, 예. 5174명을 했는데 예. 전부 예. 전부 민노총. 뭐 예. 한, 한상균 전 민노총 예, 예. 어 의장을 비롯해서 예, 예. 전부 예. 그, 그쪽 그 무리들 예.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종북 주사파 예. 이쪽 위주로 다 사면 특별사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오로지 나라가 1년 내내 예. 아니 작년부터 예, 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계속 국민을 분열되고 갈등이 예. 되는데 어 오로지 자기들 어저 문재인 정권을 지지 세력있잖아요그 예. 전부 종북 주사파 예. 아니에요 예. 그것만 있으면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러고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특별 사면할 수는 없죠 물론 그게 깨어가지고 예.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일반, 거 이런 걸 깨워가지고, 이제. 저까지로, 어 했는데, 했죠. 핵심은, 예. 전부, 그, 문재인 정권을, 결정적으로 핵심 지지청, 그 예. 위주로 특별사면 했다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은 국민 통합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뭐, 음. 예. 음. 이거. 예. 그뭐 자유한국당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저 광화문에서 하지 말고, 대검 앞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저기 뭐야 저 여적재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발한 거 빨리 그 수사하라고 법법 법, 법대로 그런 시위를 하시기 바라면 그런 시위를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하나 지금 제대로 못 하는데 그무슨 이거 보세요. 네. 문,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하주 대표적인 말인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고 네. 한반도의 기적 같은 변화를 읽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여러번했어요 네. 무너진 나라가 다시 쉬워졌습니까? 멀쩡한 나라를 무너뜨린 거죠 근사한 나라를 다무너뜨린 거잖아요 예, 예. 온전히 분열시키고 말이에요 경제 예. 예? 폭망시켰죠 안보 거의 해체했죠 예, 예. 예? 동맹관계 다 그냥 위기로 몰아내었죠 예, 예. 예, 예. 제대로 된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무너진 나라를 다시 쉬웠냐 이거야 예, 예. 두 번째 한반도의 기적같은 변화를 읽었다 아니 무슨 기적같은 변화야 북한 핵 문제가 자기가 핵폐기약을 1년 내에 핵을 했, 했다는데 예. 핵무기로 늘어나고 예. 미사일도 더 고도화되고 예. 그게 핵미사일 위협이 더가중되 있잖아요 그런데 예. 무슨 한반도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났나 아, 기적같이 나라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저, 이거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 간단하게 돌았나 돌았네 <웃음> 저희때문에 그 돌았나 이거 사진을 올더만 이게 막, 그냥, 리트윗이 말이야. 엄청 많더라고요. <웃음> 돌았네, 새끼. 한아 <웃음> 돌았어, 돌았어. 어? 이원주 의원이 그런 말을 잘 썼었는데, 네, 네. 그저께, 네. 일요일 날, 저, 저, 국회에서 저하고 같이 기자회야 했거든요. 네, 네. 자유시민정치회의하고, 네. 이원주 의원이 지금 추진하는, 네. 그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음. 예. 이런 정당을 창당하고 을 있잖아요 창당준비위원장이야 예. 이훈주 의원하고 그쪽에 뭐 핵심 간부들하고 제가 대표로 있는 자유시민정치회의하고 예. 같이 합동기자회의 했다니까요 아. 서로 연대하자 어. 그랬는데 이훈주 의원도 미쳤어요 미쳤어 이얘잘 미쳤어요, <웃음> 미쳤어요. 미, 이 미, 미쳤나. 미쳤다 <웃음> 미쳤나 <웃음> 네. 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이, 그, 저기, 그, 7월 되기 전에, 저, 뭐야,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는 수사할 수 있는 가 아닙니까? 대통령도 현역이라 하더라도. 할수 있죠. 의지 달리죠. 여적죄 다 고발, 고발이 몇건 들어갔으니까, 어, 우리 송영무 장관부터 이적죄, 뭐, 여적죄 이게 수사하고. 송영무 장관하고. 정경북방 장관. 정북방 장관은 일반 이적죄. 제목이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되 있고요. 여적죄는 사형이죠. 예. 유적죄는그 유죄 선고 나면은 그 행량이 사형밖에 없다. 네, 예, 사형인데 지금 이 공수처가 판사들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열 받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면 판사들도 다 유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려면뭐 그래 대통령이 여적죄로 사형당하면 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뿐만 아니라 거기 장차관들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뭐 줄줄이 지금 다여적죄 <웃음> 사형당할 수 있는. 그렇뭐 그래, 뭐 그렇게까지는 이게, 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예. 이거 저 자제에 예. 해든 저 새로운 저 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에 예, 예. 예, 2019년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예, 예, 예, 예, 국민들도 예. 살 어려웠고, 특히 그 이게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예. 까지 흔들리면서 아무까지 불안해지고, 예. 맨날 맨날 평화 부르짖었는데 예. <웃음> 전부 거짓말이었고 예. 가짜 평화 비핵화 쇼에 놀아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웃음> 북맹관계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예. 안보 문제부터 경제, 서민생활, 그 다음에 가치 문제, 법치, 뭐, 든게 흔들릴 뻔 했는데, 예. 이게 내년에는 저 바로 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예. 좀 인식을 하시고, 예. 한마디로 그 4개월 후에 예. 어, 국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 정확하게 그걸 저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뺏긴 그 삶을 되찾을 예.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그 3.15 부정선거 때, 그때 담당자들, 당사자들은 담당자들을 다 사형시켰더라고요. 그때 아니, 그보니까 그 예. 당시 이기붕. 예. 부통령은 일가족이 자살했고요. 예. 일가족이. 예. 예. 왜냐하면 그 3.15 부정선거에 주범이거든. 예. 이성만 대통령은 지시한게 없어요. 지시한게 아, 없죠. 예, 예. 예. 예. 그게 다 드러났는데, 그, 주범은 그 자살해버렸어요. 왜? 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나머지 그게 뭐 그때 뭐, 뭐 있잖아요 예. 경찰 뭐저 예. 지금 행안부 같은 이런데 예. 전부 다사행됐어요사행시켰어요다사행시켰습니다그데 사행시... 지금 3일오 부정선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보다 훨씬 더 지금 예, 크죠. 시장 그 예. 어? 부정선거 예. 뭐 선거공작 예. 이런 거뭐 제주 도지사가 이야기를 노는데요. 예.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많이 일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싹다 검찰이, 어 대통령 여적제로 고발된 거, 그거 수사하십시오 수사하시고, 자유한국당은 딴 소리야.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가가 대검 앞에 가가지고, 그것 수, 여적제 수사하라고, 그거를 하세요. 국민들 다 끌고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아니, 이 사람들 또 자기들, 저기, 그, 초 얻으려고, 뭐. <웃음> 네, 시간이 마르고. 좀 됐는데, 하여튼, 네. 예청자 여러분, 그, 네. 지난 한 해, 우리 글로벌 디펜스 에스 네. 승상훈 네. 대표, 운영하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신동보 자유애국TV 예. 많이 구독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해서 예.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희망이 있는 희망찬 얘기를 용기를 또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좀 근성하시고 예. 가정에 또 행복이 많이 꼽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아 저, 저도 마지막 한마디 아닙니 예. 예, 하여튼, 올한해 이렇게 제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내년에는 지금 뭐 좋은 이야기 나오는 게, 어, 중국이 달러가 없어서 IMF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어, 중국이 붕괴되면, 뭐, 북한 붕괴되고, 문연장 붕괴되니까, 어, 빨리 붕괴되도록 기도 좀 하시고요. 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가 그 우리 그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의 그 가정에 다 어, 자비가 내리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만 예. 장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오고생하셨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